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주님을 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열로 다시금 거룩함을 덧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어려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